S2016 엑셀 이스퍼트 오늘은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도 모스 자격증 시험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예제 문제를 통해서 기능을 확실히 익히셔야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출자 포인트와 키워드 적어놨죠 출자 포인트 여러 워크시트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합계를 구해라 전체 뭐 곱셈을 구해라 등등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하면 되겠고 자이 데이터,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의 키워드는 그냥 데이터 통합입니다 여러 시트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의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통합은 여러 시트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에 통합시키는 기능이다 데이터를 통합시켜서 합계 평균 최대값 등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데이터값을 이용하거나 또는 행과 열 레이블을 사용해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시트에 통합할 데이터를, 한 시트에 통합할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와 연결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원본 데이터와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세계세 개로 분산되어 있는 세 개의 워크시트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워크시트에다가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통합을 할때 통합을 할때 자, 세 개의 데이터, 세개 워크시트에 있는 원본 데이터와 연결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1월 2월 3월 자 3개의 워크시트가 있고요그 밑에 A지역 B지역 C지역 3개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다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색상으로 구분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울 좋을 것같고요자 먼저 파란색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1월 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에 자 문제를 입력해 놨습니다 1월, 2월, 3월 데이터의 합계를 1월 워크시트에도 1월 주문 현황이 있고요 자, 2월 워크시트에는 2월 주문 현황, 3월에 주문 현황이 있습니다. 다 확인됐죠? 자, 3월에 보시면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까지, 그리고 판매가 1, 2, 3, 4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월 달 워크시트에도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까지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월 워크시트에도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까지 1주 2주 3주 4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아 1월 2월 3월 모든 워크시트에 아, 데이터 형식이 같구나 표의 형식이 같구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값만 다르겠구나 그래서 1월 2월 3월 데이터에 합계를 내어서 자 뭐예요 네, 합계를 내래요 합계 자 우리 조금 더 풀어보기 쉽게 합계를 내라고 합니다 합계 자 그리고 새 워크시트 어디에다 통합하십시오 네, 새 워크시트 a 열 일행 셀에 통합하래요 그리고 첫행및 왼쪽에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행및 왼쪽 열즉 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할 때자 1월 2월 3월 이 타이틀은 접어 두고 자 여기 있는 표와 데이터만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왼쪽에 제품명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가 첫, 첫 열이 되는 거죠 왼쪽 열이 되는 거고 제품명 판매가 주문 수량은 첫 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이 데이터만 통합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의 1주다. 노트북의 4주다. 그래서 왼쪽 열과 첫 행까지 레이블을 표시해야지만 자, 이 완벽한 표로 데이터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워크시트의 이름은 뭘로 하래요? 자, 1분기 통합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 이해하십시오. 1월, 2월, 3월 데이터에 합계를 내어 새워크시트의 일행셀로 통합하십시오. 첫행및 왼쪽열에 레이블을 표시하고 새 워크시트 이름은 1분기 통합으로 지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새 워크시트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자 워크시트를 추가할 때는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워크시트 오른쪽에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3월 활성화 시켜놓고,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시트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시트, 저는, 시트가 현재 6개, 7개, 8번째이기 때문에, 시트 8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 워크 시트를 A열 일행셀에 통합을 해요. A열 일행셀. 자, 확인됐죠? 자, 시트 8번에다가 A열 일행셀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1월 2월 3월 시트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하는 예, 명령이 있습니다 자, 통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통합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첫번째 함수가 있죠 어,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것을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합계를 계산해라 최대값을 계산해라 등등 자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1월 2월 3월 데이터를 통합할 때 합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에 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등등 여러개 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합계죠 합계 자, 참조. 세 개의 워크시트의 값을 통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참조는 각 시트에 있는 데이터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조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첫 번째 참조 영역이 어디예요? 자, 1월 달에, 자, 1월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있는 A열 3행에서부터 G열 16행까지가 우리가 참조할 영역이에요. 자이 참조 영역 잘 확인하세요 1월 워크시트에 A열 3행부터 G열 16행까지 절대 참조 값으로 네,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네, 모든 참조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자 1월달은 됐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네, 2월달로 가야죠 자 2월달을 자 여기 참조 다시 2월달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2월달 워크시트에 제품명에서부터 g열 16행까지, 자, 2월 워크시트의 a열 에이어사, 3행부터 g열 16행까지, 자, 밑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가 추가된 겁니다. 자, 3월 데이터로 가볼까요? 3월, 자, 그러면은 3월 워크시트에 a열 3행부터 g열. 16행까지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참조 영역에다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참조할 영역은 1월 2월 3월에 A열 3행부터 G열 16행까지 참조해서 합계 값을 구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이첫 행과 왼쪽 열을 표시하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게 되면 레이블은 없어지고요 실제 숫자 데이터만 나타나요 자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체크를 하게 되면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까지 왼쪽 열과 자 그리고 이 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그 상단에 첫 행의 데이터까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표와 그 안에 데이터까지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원본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글이 있네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원본데이터의 연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자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그 중에 1월 데이터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통합이 된 데이터에도 바, 똑같이 반영이 되는 자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본 데이터의 숫자값이 바뀌게 되면 자 우리 통합된 데이터도 숫자값이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자 우리 문제는 원본 데이터에 연결이라는 값은 없었기 때문에 자 체크 해지하고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새롭게 추가된 시트 a열 일행셀에 자이 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값이 들어갔는데 지금 비열의 경우에는 샵 버튼이 나타났네요 자이 샵은 엑셀에서는 자 실제 데이터 값보다 실제 입력 범위보다 데이값, 데이터 값이 많아질 때 표시되는 값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된 값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자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넓혀 주게 되면 자 노트북에서부터 믹서기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통합된 합계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데이터 통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시티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시티에 통합하는 기능 이것을 데이터 통합이다. 자, 문제 풀이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풀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 통합 문제는 그냥 거져가는 거저가는, 거저가는 답이라는 거꼭 확인하시고, 어, 시험 보실 때도 꼭잘 어, 풀어서 어, 좋은 점수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